여기는 청주 서로리 벽시. 네, 출토된 것이 700m, 역사 700m에요. 우산면 남촌리 1113-9번지. 네, 이쪽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것보다 3 0 0 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한국의 민족의 상징. 주변이 전부 다 평양하고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곳이에요. 아주 쌀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12,000년 전에 곳에서 벽지가 충토됐습니다. 단벽니다그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서북쪽 추운 데로 보통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잡아가는 틀이에요. 상당히 많이 틀이죠. 한단고기하고 차이점은 거기 한단고기는 쫙 왼쪽 몽골보다 더 왼쪽에서부터 뭐 황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퍼졌다 그런 거고 저희들은 한강, 대동강, 청천강, 요하강. 여기 중심으로서 문화로 세계로 갔다고 하는 요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서 이유가 뭐냐면 문명이 40도 이하에서 발달되지 40도 이상은 추워서 문명이 발달이 안된다 과학적으로 예 그리고 모든 고인돌이나 문화, 문화재는 남쪽에서 다 따뜻한 강 주변에서 발생한 거고 우리가 할때좀 따뜻한 나라에서 시작하지 추운 데서 선조가 있을 기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컨셉이 다르다. 소돌이 엽씨가 예, BP, 1200에서 12500년이니까요. 0 0 2 BC하고 AD를 합친 거를 BP라고 해요. 이거를. 처음으로부터 12500년의 별을 먹었어요. 우리 한민족이. 한 거예요. 역사를 좀조그만한 하나가. 어떻게, 역사란 게, 저게, 벽씨 하나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단벼가 있고 장벼가 있어장벼은 뭐냐면, 동남아시에서 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벽씨 하나, 강남 사거이 떨어져도 누구도 모를 수 있는 벽씨인데, 이게 12,500년까지 견딘 것 자체가 하늘의 고화사죠. 그쵸? 그렇죠? 세상에,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게 12,500년 살아있는 증거, 증거잖아요. 고인돌은 우리가 연구한 결과 태양신전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태양의 민족 그리고 훈민정음은 태양의 문자 이유가 뭐냐면 초성 중성 정성 원방각 그 다음에 천지인 1 2 3 3조거 인돌 하나 둘 셋인데 이게 태양의 신전이고 거기 위에는 북극성부터 별이 다 그려져 있죠 이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새로운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정말 강남역사 에스포롬의 가장 유니크한 거 왜? 어디도 안 가르쳐줘 고인돌이 태양신전이라는거 왜? 그게 우리 오페라에 나온 메인스트림 근데 디자인도 오베리스크하고 고인돌로 시작해 아리아가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그태양이 태양 태양 태양 왜? 추우니까 동으로 동으로 동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동쪽이었어 그래서 동이족에 있는 동쪽도 동쪽인데 그때는 바다가 서해안이 메워졌다고 봐야죠 예, 역사에 뒤틀렸던 건 조선시대 좀 많이 뒤틀렸고 왜냐하면 이제 사대적인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역사를 갖기를 상당히 두려워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고소들을 예, 쓰지 못하게 했던 거죠 황당하다고 하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중국에 거슬리는 일이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일제시대는 20여만 권이니까요 여기에 우리 상고사 역사가 다 있는 거죠 이게 다 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벽시 하나가 살리는 거야 벽지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 수만 건 태운 거를 갖다가다 증명해내는 거니까 역사는 지운다고 지워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것이 결국은 이것도 전부 다 태양의 신전인데 영국의 헨지스톤이라고 하는 건데 저것도 고민돌 일종이 저렇게 된 거지 이것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공단 짓다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